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늘은 마사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술 한잔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하나가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안주로딱 좋잖아요 그래서 떡볶김에 제사 지낸다고 술도 한병 제가 우선 한잔 하고요 안주를 먹어보겠는데 이 안주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거 이제 견과류도 들어가고 이거 엄청 비쌀 것 같거든요. 뭐가 들었냐면은 꿀탕콩, 바나나칩, 자색 고구마칩이 들었어요. 호두, 호두가 좀 비싼데 구운 아몬드, 그다음에 당근칩, 푸르맥, 푸르맥은 뭔지 모르겠는데 제주각귤이라네요. 과일을 말린 과일을 또 먹어보기는 처음이에요. 개봉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물 들어온 것은 잘안 먹고 그냥 놔뒀다가 뭐 손님들한테 나눠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술이 좀 땡기는데 괜히 또 안주 살거없이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개봉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조기가 습기 제거제가 들어있고요 이게 구운 자색고구마 구운이 아니고 말린 자색고구마죠 고구마 맛입니다 먹기 종류에요 잘 먹어가지고 이거 좀 특이하긴 게했어요 이게 음, 제주 감귤. 음, 오 향긋하다. 음, 향이 확 올라오는데. 맛이 없어도 이게 굉장히 맛있네. 음, 오늘 그귤말씀은 뭐냐면 요즘 물가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밥값도 뭐만 원짜리 밥값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흔하게 보이, 보이더라고요. 바나나치입니다 그래서 마사지 요금도 올릴까? 한 만원 올려가 6만원 받으면 어떨까? 사실 제가 20년 전에 마사지할 때 제일 싼 요금이 40분에 6만원이었어요. 1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가도 오르고 막 그랬으니까 올려야 되나 고민 중인데, 일단은 안 올렸고요, 마사지 요금은 그냥. 언제 올릴지 모 몰라요. 마사지 교육 요금은 지금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 올렸거든요. <웃음> 갑자기 20만 원 꽁꽁 는게 어딨냐 <웃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음, 이렇게 이유가 있고요 왜냐면은 사실상으로 30만 원 요금만 교육 요금은 너무 싼 거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너무 싼 요금인데 제가 교육생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싸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올려나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 싸게 했던 거지 사실, 개인 지도고, 3시간에 끝나기다 고는 했지만, 3시간에 도안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5시간으로, 시간을 늘리고, 그 전에도 5시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사지 끝나면 또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 다 포함해가지고, 한 5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 무조건 이제 5시간 이상을 하는 걸로 해서, 50만원으로 교육을 조정을 했고 식사를 포함하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마사지는 뭐한 한 3시간 정도 교육이면 은 충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내가 좀더 연습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좀더 연습을 하셔도 되고 남은 2시간을 더연습을 채우셔도 되고 어, 식사를 제가 대접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제 5시간으로 요금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50만원 이라고 해도 아직도 싼 요금이에요 네. 교육이라는거 교육 한번 배우면은 그 평생 가는 거잖아요 단체 교육에 비해서 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이게 고급받을 교육이기 때문에 한 100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상황을 봐서 나중에 더 올릴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조금 올린 거니까 그 다음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문경에 있었을 때 서울에서 교육받으러 오신 분이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명 다섯 여섯 명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셨고 충남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멀리서 오신 분이 좀 많았죠 멀리서 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차큰근바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럼 또 차끊기면 또 숙소를 잡아야, 잡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 하룻밤 자고 가라. 이렇게 해서 자고 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 부산에서 오셨던 분은 그래서 같이 자고 저녁에 또 숙이랑 술랑 한잔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당근 말린 거예요. 당근 말리는 게. 맛은 있어요, 하여튼. 맛은 있는데. 당근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그냥 과자 먹는 것 같은데? 살짝 나왔는데, 과자 먹는 것 같아요. 워면 설탕도 넣고, 뭐기름에 튀기고 막 이러니까. 과자보다 훨씬 맛있네요, 이게. 그냥 엉만 뭐, 옥수수 뭐, 튀긴 거 그런 거 먹어보는 것보다, 이거 괜찮네요. 그래서 저녁에 같이 술 한잔하고 자고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굳이 자고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 와가지고 이제 교육권에 가시면 되는데 어, 5시간 좀 길다 보니까 일찍 오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집에 아니 한 10시까지는 끝나야 되니까 술 마시고 이런 시간은 그냥 10시 좀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마사지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10시면 딱 끝나는 걸원칙을 하고 있고 그 이상 지나면은 일단 내가 피곤해지고 내가 피곤하면 고객한테도 피해가 되잖아요 나, 나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곤해지면 고객도 받는 사람도 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거죠 어떨 땐 저도 뭐뭐 뭐 12시 자고 1시 자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냥 쉬면서 그렇게 있는 거 하고 일하면서 그 밤새는 거 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증료를 받고 있는데 할증료를 더 벌,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 손님들을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할증료를 받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에서 오시면 굳이 자고 갈 필요는 없는데 또 이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술을 못 먹잖아요 술을 못 먹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자고 가셔도 된다 이거죠 어, 교육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좀 도움드릴 만도, 만도 많고 그런 것도 사실 일종의 교육이에요 노하우죠 일종의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뭐 이런저런 사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 제가 중요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달해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고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잖아요 네. 교육이 어떻게 꼭 이것만 하겠어요 이거이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이런, 이런 교육이죠 이론이라기 보다도 생활교육이죠 생활 그런데 특히나 만약에 숙장도 겸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더욱 그게 필요하죠 하겠죠 그런데 굳이 숙장은 나는 안하겠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사지에 대해 배우려고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써먹고 싶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잔하면서 도움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대화가 중요한 부분을 그런 거다 포함해서 5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 시간 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해요 너무 이렇게 마사지는 제가 딱딱 뭐사 분에 딱 맞춰서 하는데 음뭐 이건 뭐 너무 그렇게 시간 따져서 그렇게할 생각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두를 하나 먹어. 몸에 좋은 호두. 그냥 호두입니다. 저는 꿀탕콩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땅콩을 밀가루에다 튀겨, 튀긴 겁니다. 밀가루 입혀가 튀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 서울에서 교육, 보러, 교육 보러 오신 분들도, 어, 술 한잔 하고 싶다 하시면, <웃음> 그럴 때는 이제 집에 못 가니까 술 먹고 지야차 타고 오시면 상관 없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숙박을 좀 제공해 드릴 수도 있대요 그래서 1박 1식 제공하는 거 합쳐서 50만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리안 왁싱에 대한 것도요 교육에 이제 추가를 했는데 그거는 15만원으로 추가를 하게 됐고요 어,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